나 아빠 갈게 아빠 또 올게 이제 를 채우지 그 사람 또왜 왔대? 왜 집안까지 들어오게 미안해 마트 갔다 오는데 문앞에서 기다리고 있잖아 저기요 아이 뭐죠? 돈 필요하다면서요. 감사합니다. 제가 꼭 갚겠습니다. 안 갚으셔도 됩니다. 감사합니다. 대신 우리 가족 앞에 다시는 안 나타나 주셨으면 합니다. 가영이가 많이 힘들어 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아빠.